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음, 무회전 시스템을 이용한 단에서 출발해도 되고 장에서 출발해도 되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991이라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991 시스템입니다. 음, 넓은 화각을 찍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해서 시타 장면은 상단 캠으로 제가 편집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자, 원 쿠션 포인트. 제로, 10, 20, 30, 40. 자, 요렇게요. 출발 포인트. 제로, 10, 20, 30, 40. 자, 여기가 42가 됩니다. 자, 여기가 45가 되고요. 50, 55, 60, 65, 7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출발각입니다. 그 다음 도착. 도착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0, 5, 10, 15, 20. 여기가 20입니다. 22.5, 25, 27.5. 30 여기까지는 2.50 올라가죠 여기서부터는 50 올라갑니다 35 40 45 50자 여기가 도착 라인입니다 저 도착 포인트죠 음, 공식은 출발빼기 도착은 원쿠션입니다 자요 배치를 놔두고 설명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갈 테니까 자 출발은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 그렇게 가겠죠? 출발은 대략 여기서 봤더니 40 정도의 출발입니다. 자 도착 도착이 5, 10, 15, 20이죠. 도착 20에 있습니다. 40 빼기 20은 20이죠. 원쿠션 20을 치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점은 음, 여기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상단 당점입니다 중상단도 아니고 위에 좀 많이 올리는 당점이죠 상단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을 주실 때 역팁이 안 들어가도록 음, 주의하시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미들발로만 나가면 되고 거리가 머니깐 2.5에서 3 내일 정도 나가야 되겠죠? 3 내일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시탈 해볼게요. 자, 40에서 20을 치면 20이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음, 저기 안 있고 요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다른 각도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착이 30이죠. 요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올려야겠네요. 되 30, 30 빼기 30은 원쿠션 제로입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무회전이죠? 뭐 미들팔로로 2.5일 정도로 쉬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요 시스템은, 음, 세워치기도 나오고요. 어, 일족골 맞고 가는 비껴치기죠. 음. 당점을, 어, 주는 거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점을 주는 거는 설명을 안 하고, 오늘은 무회전만 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타 장면에서 당점을 주면 내 수구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까지 나중에 시타 장면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비껴치기 배치인데요. 자, 기울기가 45도 정도일 때 아주 적합한, 음,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글의 시스템. 자, 출발 라인을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테니까요. 그럼 출발이 40, 도착도 40에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제료를 향해서 치면 되겠죠? 자, 시 탈을 해보겠습니다. 당점, 스트로크, 스피드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제로 원절이에 맞으면 됩니다. 꼭 제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자, 빗겨치기, 뱅크샷,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